약침요법이란? 약침은 한약재를 정제, 분리하여 주사액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효과를 가진 약침액을 주사기에 넣어 혈자리에 주입을 하는 것을 약침요법이라고 하며 직접 소량의 약재 추출물을 몸에 주입하는 형태이기에 일반 침치료보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장점입니다. 백초 한방. 또한 생약성분을 혈자리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혈자리 자극의 효과와 약제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빠른 염증 완화 및 통증 개선을 위해 약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쇄약 위장질환, 합병, 갱년기 질환 등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호색, 치자 목단피, 몰약, 작약, 인삼, 우황, 오공, 주겸, 자하거 등의 약재를 이용한 다양한 약침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약재에 따라 다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소리>